전 나은 책이요. 이제는 내 하루가나 먹구만 내가 누누이 설명하듯이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그 어떤 경은 다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팔만 대장경 전부고 오디 화엄경만은 그게 아니요. 누가 듣거나 말거나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당신이 견성 성불하고 해인 산매에 들어서 있을 때 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시간과 공간의 간격 없이 일체 입체적으로 어. 부처님 머릿속에 그려진 그 이치를, 그 제자들이 읽고 그것을 이제 서면화해서 글자로 은진 것이 이게 화엄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래로 학자들이 화엄경을 말하되 뭐라고 하는 거하니 일지 변현지 본민이라 한일다 떼색자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시간 공간에 자, 제약을 받지 않냐고, 어, 어, 베풀어진 본문이라, 마치 큰 빌딩, 큰 빌딩은 반드시 빌딩 짓기 전에 설계서가 필요하잖아. 어, 그 빌딩을 짓려고 하면 설계가 아주 자세한 데까지, 예, 이 전기 캐국, 어, 끄는 것까지도 어, 아주 상세하게 설계서에 그게 기입이 돼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빌딩 하나가 올라서는 것과 같이, 마치 이일제병현집 본문도 마찬가지야, 그게. 일제병현집은 오히려, 어, 건축 설계서는 1층 따로 있고 2층 따로 있고 3층 따로 있고 먼저 어, 세울 것 따로 있고, 야종 세울 것 따로 있고, 이제 이런 구별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니, 이 화음본문은 그거 아니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 어, 그저, 어, 입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그저 확, 아, 아, 뻗쳐져서 있는 본문이 이게 이제 어, 화음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화엄본문은 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서의 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이라는 것보다어 천지 만물의 구조가 이러이러하느냐, 이래서 천지 만물의 그 이치를 전부 설파한 것이 이게 화엄경이야 말하자면. 아, 아, 그러니까 무슨 얘깃거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경은 모두 다 얘깃거리가 많잖아요. 이 법화장 같은 것은 거의 얘기결이가 한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아주 주옥 같은 비유가 많이 있지만 은 화강장은 그런 비유가 없어 어, 그저 어, 어, 역설하다시피 천지 만물을 어, 법계라고 하거든요 법계 일진법계라고도 하고 일진법계라고도 하고 한일자 천진자 하나로서 어, 참된거 하나밖에는. 안, 택할 수 없는 이런 본문이라고 해서 일진 본문이라고도 하고 뭐 가지가지 말로 다 표현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음, 어제는 아기 음, 아, 음, 쉬운 표현으로 반야심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세, 색불리공공불리세 색이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아니하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요 이런 어,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화음경이다 모두 따다가서는 거기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저 이유가 오늘, 오늘과 내일 설파될 겁니다. 제사히들으면 압니다. 이제 음, 음. 참말로 기계미묘한 관계가 있지 이제. 음. 이 설법을 하려고 하면, <웃음> 우선, 연기가 뭐냐. 아, 아, 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이 겨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칙이다, 인과법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화홍조에서는 인과법문이라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다 달라. <웃음> 그러니까, 팔만다장경에서 다 인과법이다, 인과법이다, 해서는 이 화엄경에서는 연기법이다, 연기법 또 성기법이다. 아, 이래서 인제 성품성자 일어날겠자, 성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천지 만물이다, 연기법이다 하는 것은 인제 모든 천지 만물이 나름대로 인연이 이루어져서 그 인연 소생으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게다. 이제 요런 뜻이지 인제. 그러니까 이제 성기는 뭐냐? 연기는 뭐냐, 이 개념만 먼저 알면 아주 법률이 어, 본문 듣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서로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게 성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성품, 성자 일어날 때 자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질을 말하는 게 알기 쉽기만 해요. 천지 만물의 본질, 이 본질이 이 본질이 에, 부분적으로 통하면 저런 개별적인 사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고 또 전체적인 상황으로 연계가 되어 이연이 되면은 그건 지구라고 말할까 태양계라고 말할까 아, 이렇게 큰사물이 아, 하나 이루어지고 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그러면 성기는 뭐고 연기는 뭐냐? 연기라고 하는, 성, 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이체, 이체 이자 몸체 있자, 이체. 더 알기 쉬운 말 하면은 본질, 우주의 본질. 아, 또더 더 조금 어, 알아듣기 쉽고 말하면 천지 만물의 에이, 이치라고 할까. 아주 이치에도 해기지 말아야 되는. 아, 그런 걸 성이라고 하고. 또, 이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틀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가 인연이 돼서 어떤 개체와 이렇게 합칠 때, 그걸 연이라고 우리야. 지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의 본체를 말하는 게지만, 중심체, 천지 만물의 중심체, 중심체의 성질, 이건 성이라고 우리야. 근데 지금 이제 좀저연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체 이런 부분적인 부분과 부분이 서로 이렇게 이 인연이 돼서 합친다 이 말이요. 각과 을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합쳐. 그러면 각과 을이 각각 어 모두 나름대로의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과 인연이 맞출까 면제 삼자적인 다른 존재가 하나 인제 형성되는 게지 말아야면 맞춤. 김가가 이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될까 거기 또 거기에 또야중에는 박가가 하나 생기듯이 이렇게 이제 이 개체 개체가 전부 상호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알아듣겠죠 성기와 연기 그러므로 연기만 가져도 또이그 어 사물이 생기는 건 아니야 연기만 가지면 연기로서 끝나지 성기와 무슨 관계가 없잖아. 또 성기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요. 연기가 받어지면 성기와서 합치게 돼. 알아 듣겠지? 부분이 부분이 발동을 하면 한 전체와 이게 이제, 이제 서로 어, 내가 협동이 돼야지 제 3자가 하나 생긴다 이말이야 알아 듣겠지? 예. 그러니까 성기와 연기는 따로 따로가 아니야. 아, 음. 근데 왜 따로 따로가 아니냐? 어째서? 에이. 이게 똑똑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 미묘하고 불가사의 법이에이법은 도저히 저 사람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이성의 성질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에 이 대우주의 근본 본질의 성질이 있어 세 가지가. 아 긍정이라고 하는 편이 있고 또 부정이라고 하는 편이 있고 또 긍정도 아니고 어, 어, 부중도 아닌 무성 읍질못자 성품성자 아, 자생이 없어 스스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생이 아무것도 전부 백지 상태야 말하려면 백제래도 그냥 백제가 아니야 부중할 때는 부중하고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이세 가지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세 가지 의미와 또 연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연기도 그냥 연기가 아니야 연기에도 능기가 있고, 소기가 있어. 능기는능동적인 생기는 힘이 있고, 능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생기는게 있으면 또그능동적으로생기는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또 소동적으로 어, 소동적으로 또 영향을 받는 게 있단 말이야. young, young, y o u n 아마 이라면 알 y o u 쉬울 거야 이게 능동적인 것이 있으면 수동적인 것이 있게 마련 아닌가 생각을 하고 와. 그러니까 능동적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건 능동적이니까 또 이건 능동적이니까 능동적인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제 아까 이 먼저 얘기한 성기와의 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기도 또 그런 성질이 있어 성기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일체가 부진이다 아 하고 배타심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배타심이 있는 게 하면 또한 옆으로는 또끄져버 댕기는 힘이 있어 또 알아듣겠습니까 또 배타도 하지 않고 끄져버 댕기지도 아니 하는. 이 중성적인 중성자는 원자탄의 중성자 뜻이 중성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어 성결이 그러니까 그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성계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늘어붙어서 어떤 천지 만물 어떤 개체가 하나 형성된다고 하면 우리의 이 사고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에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신심미묘중중이야 아 낙깊고 깊어서 복잡해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이런 법이 참 중중무진 연기 연기법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환경 말고 이제 보통 어 그, 에, 에, 에, 에,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좌간 업감 연계라고 해가지고 업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마 움직이고 또뭐 젓가락 하나 다치는 것도 전생 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 위험한 생각이요. 왜 위험한 생각이냐?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사조팔자관이라고 하는 그저 운명과 이게 직결돼 어떻게 돼 알아 듣겠죠 인과를 그대로 믿으면은 전생에 무슨 아, 아, 잘못을 해가지고 그 전, 전생에 잘못한 그대로 그저 금생에 받게 된다 이제 도식으로 말하면 이런 도식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주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생 사주가 지금도 이제 그 사주대로 사는 거다 하는 사주학자들의 말이야 이건 또. 그러니까 사조학과 이게 이제 불조가 이렇게 잘못하면야 합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이게 이게 아주 위험천만이야. 그러면 사조팔자학이지 불조라고 할거 없잖아. 이제 그런 걸 단점은 이제 깨기 위해서 어, 이 화운경이 생긴 거라는 말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로선 사람의 운명도 개체의 성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성기와 연기가 합쳐서 그 인연 따라서 합친 농도와 그 질적인 그 어, 세계가 서로 어,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어떤 제3자적인 에, 어떤 개척 하나 또 형성됐다 이 말이요. 이말 알아듣겠지? 이게 에, 표현하려면 말을 못해도 내용은 이렇단 말이야 이게. 에,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중중무진이기 때문에. 에, 에 어, 생각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인제 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운명이라든가, 무슨 사업의 운이라든가, 세상 에 돌아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전부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각 아, 유교에서도 그것을 어, 본 말로 보는 거, 뭐세 가지 내가 말하지 않아서 대학에도 나오는 얘기라고, 어, 모두 그렇게 옛날부터 이제 사물을 관찰하는. 방식이 있거든, 모두 그 방식이. 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고, 어. 이제 우리 화의죠, 이 불교에서는 각 경마도 다 달라 그건 또. 어,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천대천학에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 일념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불교. 삼천 가지 측면에서 어떤 사물을 전부 검토하는 게요. 그 검토해서 이게 오케가 되면 오케 고해서 어떤 사물이 하나 형성된다고 이렇게 보는 게거든 이게. 네. 근데 이제 이 화음경으로, 화음경 입장에서는 삼천 각도가 아니야, 각도가. 아, 이건 무궁무진한 각도에서 이제 관조하는 아, 이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법파죠 아, 화음 철학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연기라고 하는 개념과 성기라고 하는 개념은 대개 이런 것이니까, 김작가요? 김작가? 네. 아, 음. 그러나 이제 화엄경의 목적은 뭐가 목적인 거하니천지인 만물이, 물론 천지인 만물에서는 인간의 것에 다 호포함된 거야. 아, 인간계, 인간 사회 관계라던가, 무슨 정치 문제라던가, 사업 문제라던가, 그렇지 않을까 또는 무슨 도물계, 식물계, 광물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 안에 다 들어가. 어떤 사물이건 가래.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개체 개체의 사물은 전부 어, 화음경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어, 그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그것이 오늘은 이런 모양이시고 내일은 어떠한 모양으로 그게 돌아가는 게냐 하는 건 예측도 할수 있어. 그 사물에 대한 법칙을 파악하면 그 법칙에 따라서 그 사물은 운영되는 거니까. 그 운영되는 것은 내일은 어떻게 된다, 모레면 어떻게 된다, 10년 후는 어떻게 된다, 100년 후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자동으로 겨우 전개되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배지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연기와 성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은 연기와 성기라고 해서 좀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했지만은. 이제 그걸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 이것도 끝이 없어 그게 에, 끝이 없어서 그래 끝이 없다고 하면 또 그런 화 어, 환경을 아예 처음서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되지 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또 이거 문제가 또더 더 크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옛날 우러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는고 하니 1편 10집자 아, 가물현자 가물현자는 극한 이체를 가물현자라고 하는 게요 아주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 것은 가부련 자가 아니야. 아, 그래서 이 가부련 자는 선종에서도 자주, 선종에서도 극한, 견성을 하면 견성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극한 이체가 이걸 아니, 아니, 현연한 이체라고 하거든, 이게. 이것도 노자도, 노자도, 노자 경을 보게 되면 현 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전부 말 못하는 구석에쑥 들어가서는 현자로 붙여가지고선 처리해버리고, 처리해버리고 그랬거든요. 음, 응. 응. 또 이제, 어, 공자나 맹자도 그런 말을 했고, 이 현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기묘묘한 게 이거. 사람의 머리로서는, 응, 도달되지 아니 하는 사양을 가리킬 때 현자로 쓰거든요, 이게 응. 응. 그러게 된 이제, 어, 그 현으로, 어, 이제, 어, 이, 음 화음, 학자들도 화음경을 설명을 할때 현자로 거기다 해서 열집자시편이라1편1편 시편, 시편 법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가지현연한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1가지로 정리를 해놨어. 또 이제 그열가지 하나하나가 또그열가지를또함축하고 있어. 알아듣겠습니까? 어제 거울 있지, 거울. 거울을 이렇게 비치게 될것같으면 거울 안에 또 비치고 그 비친 거울이 또 다른 그 속에 있는 껴서 또 비치고 또치고 한없이 비쳐지거든 이게 수 억만 개로 작고 나가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밝은 눈으로 볼 때는 말이지 예. 이제 그거와 같이 이것도 시편도 시편 하나 하나에 또 시편이 함축어 있고 또 함축된 그백분지일 10편에 또 다른 10가지가 또 들어있고 이래서 한없이 수억만 번으로 자꾸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 것이 이우주를 설명하는 윤곽이 되고 마는 게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듣겠죠? 그러나 그걸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열가지로 대표적인 열가지로 이렇게 딱 아,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하고 내일 그러고 그거 말고 또인제 육상이라는 게 있어 인이 현은 순전히 정신 세계, 무형 세계, 이치 세계 이걸 말하는 게고 인제 내일서부터 또 인제 하는 것은 여설육장이 모양상자 모양으로 여섯 가지를 또 천지 만물을 논어가지고 음그 어, 여섯 가지를 천지 만물을 어, 설명하는 이런 것이 내일 또이어진단 말이야. 어. 그러고서는 이제 그런 환경을 의지해서 성불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걸로 내 네, 이제 끊치게 됩니다만은, 아, 이제 거기까지가 이거 고민이니까, 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가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내 고민이야, 이게.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아, 한마디도 놓치면 이제 뛰어넘어가기 때문에 중간 다리를 전부 놓치면 아,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연결이 안 돼. 여기 미해가 안 돼. 알아듣겠습니까? 이해가안 되면 고행이 돈벌이 하다가 돈벌이도 못하고 오늘 와서 억지로 출석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결과가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여기. 어, 어, 어. 전 이제 설명을 해도 아까 시편 시편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시편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용어를 혼돈하면안 돼.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연계가 뭐냐, 승기가 뭐냐 하는 건늘 머리에다가 집어넣고서 그걸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연계라고 하는 것은 승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그 대우주 천지 만물 대우주의 아주 핵심이 되는 본질. 그 본질의 입장에서 이제 내다보는 얘기를, 어, 성기라고 하는 게란 말이야, 이게. 연기는 또, 요, 개체, 현상적으로요 개체가, 제 눈에 보이는 요개체자체가서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다른 또또 개체와 서로 관리를 맺어가지고 제삼 사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 이치를,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게 이제 연기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자가 등장되는데, 이제 사자가 등장될 때는 사자는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뭘로 형성이 됐습니까, 이게? 응? 금가루로 형성이 된다면 금가루로. 사자의 본체는 금가루야. 이 사자가 어디 하늘에서 날아찐 거 아니잖아? 금가루야, 금가루. 금가루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자의 몸이거든, 이게. 눈이고 뭐고 다. 그러니까 이 사자 몸으로, 몸은 이건 연기에 대상이야. 연기로서 생각하는 문제라는 이건. 그러나 인제이 사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금가루란 말이야. 금가루는 전부 흡수가 돼서 이문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보이지는 않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그건 이제 승비문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고 본질문이라고 할까? 이치면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는 게다 이 말이야 이게. 아, 근데 인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사자를 보지만 지금 이 사자를 아마 여러분은 눈이 이 사자 껍데기이 모양만 지금 생각이 될 거야. 눈으로 이렇게 우선 눈으로 보라면이 사자가 눈에 비치니까. 그렇지. 이, 이, 이 금가루 하나하나 안 보이지 않나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사자의 모양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금가루는 지금 없어졌어. 어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야 그거. 알아 듣겠지?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금가루가 인연이 돼서, 인연이 돼서 이런 문양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금가루란 말이야, 이게. 에, 금가루인데, 금가루인데 이 사자 문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자는 이건 가짜로 임시로 있는 게 임시로. 알아듣겠어?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 금가루가 아, 금가루가 조각가가 아, 조각가가 이리저리 자꾸 꼬고 맞춰 가지고 우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자만 보이지. 금가루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금가루는 안 보이기 때문에 금가루 없는 게다 이렇게 치는 거야. 이게 알겠지? 이게 공이야. 아, 여기서 이제 금가루를 안만찾아봐찾아지나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게다 말이야. 논리적으로는 일단. 아, 이게 색공이야, 색공. 색은 물질을 말하는 거니까 색공. 아, 색이 공한 거다, 이 말이야. 색은 없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아, 음. 또, 이게 이제 사자인데, 지금 얘기하다시피 이 사자가 만들어진 원, 본질은 금가루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금가루만 또 생각하게 되거든. 사자를 보면 금가루가 뭉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금가루가 뭉쳐졌구나 하게 되면 이 사자의 모양은 잊어버려, 그 순간. 사자는 없어, 이제 그게. 아, 인연에 있어서 이제 요 모양으로 만든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자의 본질도 공이요. 사자의 모양도 공이야. 알아듣겠어? 아주 미묘한 겁니다, 이게. 에. 그러므로 이게 전체가 공이야, 권장. 원래 없는 거야. 없는 건데,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걸로 이렇게 업을 지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건 사자다 하는 모양을 보고서 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지 우리가 보는 있다고 하는 생각은 이건 전부 환유야 환유 가짜로 있는 게다 이말에 가짜로 가짜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걸 가짜로 하는 게 거다 아주 있기만 하면 가짜 소리가 아닌데요 어. 있는 건가 하면 없는 게고, 없는 게인가 하면 있는 게고, 이걸 가짜라고하는 게요. 알아듣겠어. 이 금가루도, 금가루도 이렇게 쳐놓처럼 사자고, 또 이게 다시 재접으로 이제 이금가루로 다시 돌아가면 또 이건 금가루란 말이야. 사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자로 보면 사자도 가짜로 있는 게란 말이야. 이게 임시로 있는 게다. 이 말이야. 이게 임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는 게요. 그게. 내말 알아듣겠어. 요거 미묘한 이론입니다. 아, 원래는 없는 게인데, 지금은 이제 인연소생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인연으로 소생으로 보이는 것도 원래는 없는 게고, 또 원래는 이제 없다고 하는 것을 있게끔 만든 금가루도 원래는 없는 게 그거. 가루로 되어 있는 게지, 이제 그것도. 아, 알아듣겠습니까? 이러한 이체가 이게형성해서 사자가 이렇게 모내게 되는 게요. 어, 그러면 가짜로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허소의 비가 보낸다는 얘기야.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허소의 비야. 이 말하러 듣었어 어, 원래, 음, 원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가유라 우리 한문으로 가짜로 있는 게다 이 말이야. 이거 화음경 용어야 이게. 근데 가유가 하면 가유는 사실 아, 이건 있다가 금방 없어지고, 있다가 그 인연이 존속되는 것만, 그 인연으로서 존속되는 고 시간만 보이는 게지. 장구한 안목으로 볼 때는 원래 없는 게란 말이야, 이게. 또 지금 보더라도 원래 또 없어질 것이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그건 가짜로 있는 거다. 근데 가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호수애비가 있는 게다. 이렇게 말하는 게거든, 이게. 호수바이비를 하나하 이거 원래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착각하는 게 호수바이비다, 이 말이요. 알아듣겠지? 그러므로 색 즉시 공이야. 색불이 곡이고 또, 색이 곧 공이야, 그 공이 곧 색이고, 물질이 곧 공이고,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고. 이런 논리가 벌어진단 말이야,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이제 글자로 표현하려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리공, 공불리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다 옳은 말이야, 그게. 하나도 틀림있는 말이 아니야. 어. 내 말하러 듣겄죠? 어려운 고비 하나 넘어갔습니다. <웃음> 어. 또이 어, 불교에서는 상을 우주로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모냥상자 상을 우주로 하는데 인제 상을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보는 상은 원래 없는 상이다. 원래 없는 상을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연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전부 그렇게 뻗어나가는 게요 말하려면. 안. 그래때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은 원래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수 있어. 있는 편으로 볼 때는 없는 게 있는 게고 없는 편으로 봐서는 없는 게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원래는 없는 게야 원래는 있는 길 같으면 그렇게 이렇게도 알롱하고 알롱, 알롱 하고 저렇게도 알롱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딱못친것 마냥 학고부동하지 그건. 원래 있는 게은 말이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게다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게야 이거. 일체가 개공이야 천지만물이다. 천지만물이 전부 인연으로 형성되니까 알아 듣겄지. 음. 응. 아이고. 그러므로. 나는 어,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있다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다 나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원래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있는 것이요. 가짜로 있는 것은 모두 허수압으로 비치는 거다. 허수와비로 비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전부가 허수압비니까 천지 만물이다 뭐양이 그러니까 나는 것도 없고 어, 멸하는 것도 없게 될것 같으면 모양이 있을 까닥도 없어. 모양도 다뭐 사립의 고향이 임시로 그저 제멋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용어뿐이지.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어. 어. 어. 와 같은 그런 그어 환경에서 볼때 천지 만물 보는 그 관찰 방법 이것이 시, 에, 열 가지 가오현자 시편지 본문이라고 나, 말했지. 이제 시편지 본문에 있는 첫째 첫째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얘기하는 아, 그어 어, 이치를 받아들이는데 에, 활용할 용어를 해석한 거야, 지금까지는 말이지. 공함은 뭔지 공인이 모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설명한 게란 말이에요. 그 예. 지금서부터 첫째가 첫째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야. 원래 인이 시편에 이런 것다뭐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동시구족상응문이야. 천진 만물은 다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지 동시에 일어나서부터 서로 사 서로 응향 각각 각과 의리 서로 반대하고 서로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진 만물이다. 이런 이론이 하나부터 그런 각도에서 또 천진 만물을 봐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열 가지 그 시편은 지금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이제 그다음에 둘째는. 제장순잡구덕본이라 어, 여러 개가 있으면 단단히 거기는 어, 한 개나 두 개가 특별히 보이는 게 있어. 특별히 보일 것 같으면 그건 아주 순, 순, 순전한 순수성을 가지고 있대, 순수성. 그러나 이제, 그 하나 제쳐놓고서 나머지, 에, 가령 천 개가 된다니 만 개가 된다니 십만 개가 된다니 그 하나를 빼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그 여러 개니까 그건 잡된 거야 잡된 거 잡된 걸로 일단 집어져서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제2는 제 제작은 순잡구동문이라 모든 삶을 음, 음, 음, 음, 보는 방법이 이렇게 잡으로도 보고 순으로도 보고 어, 어, 이렇게 해서 모두 다그 덕에 갖춰진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본문이다. 그러니까 요게두 가지 본문이고 어, 또세 가지 본문은 일다상영 어, 부동문이라 하나와 아, 많은 것이 하나하나 나 많은 것이 야 많은 것은 한이 없어. 수백만 개도 되는 게고 수천 개도 되는 게고 어, 백 개도 되고 열 개도 되니까 어쨌든 하나 대 많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다, 많은 것은 서로, 하나는 많은 것을 서로 수용하고, 많은 측에서는 하나를 또 받아들여. 이래서 하나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것은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여도 그 하나는 제고집을 버리지 않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서로 이제 배척하면서 또 모르는 척하고 또 끌려가. 이래서 결국은 다 하나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 일다 하나와 다 많은다짜 많은거와 하나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로 분별을 할 때는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법문이 또 이제 세 번째고 제법의상적 자재문이다. 또 천지 만물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각각 자기 인연대로 자기 마련된 자기 인연 세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자유스러워다 아, 다 자유스러워 여러분도 하나하나에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천지만물의 한계야 이거 천지만물의 한계지만은 안만천지만물의 한계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이 하나 딱 있단 말이야 이거 어. 암만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운동을 어, 대중과 더불어서 이제 시위를 한다든가 아 무슨 이렇게 퇴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성질 잊어버리지 않거든 재성질은 재성질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끌려가는 거야 많은 쪽을 왜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서로 배척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껴안고 서로 상섭해서 이렇게 해서 같은 좌표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체제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이 법이다. 이런 뜻의 뜻인 설명입니다. 아, 뭐, 참, 이게, 이제, 이, 이, 아, 이 부처님이, 세, 삶을 보는 거,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에, 보신 거, 참, 음, 우리 중생의 힘, 생각으로 해도 감탈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떻게 똑똑하고도 세밀하게 전부 검토를 했느냐, 이 말이야, 이. 아, 또 그렇게 세밀하고 그렇게 검토를안 하게 될것 같으면, 진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아, 그 진상이 원래 그렇게 복잡한 것을, 어, 파악할 수가 없어. 바칼라 고시원을 만날 우리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가유를 실유로 생각해가지고 허소아비를 만날 시, 시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다가 죽게 되고 죽게 될까 또그 자신도 또허소아비가 되고 이렇게 돼서 만날 이렇게 이제 세상에 뜬 구름 살다가서 가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다이 말입니다. 알아 듣겠나 이 얘기? 네, 자꾸 얘기가 좀 중중무진으로 어렵게 되니까 가만히 들으면 다 해석이 돼 이거. 어,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네 번째는 제법의 상적 자제문이라고 해서 어, 그 개체 가치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도 남과 더러 서로 배치하지 않고 서로 어, 어, 배격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어, 천지 만물의 이체에 모두 순응하도록 이렇게 되는 법문이다. 요런 이런 이게 야중에 요 하나하나가 한 시간씩 걸려.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 알아듣었어? 그러니까 자꾸 이걸 제일 쇠배긴 있지. 이 얘기를 해오옳 건지 안해오옳 건지. 그 뭐라고 써 있는 비밀 근현 구성문이라. 비밀 근현 이건 사람 눈이 이렇게 비치는 현실적인 감각만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얘기한 거고, 인제는 비밀리에 눈에 보이지 않냐? 만일래야 만질 만일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의 감각, 초감각적인 이런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또 하나하나 서로 다 각각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제 성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서로 배척하고 서로 도섭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피라고 하고 은이라고 하고 은은 이제 숨으른 자. 이치가 숨어있다 이 말이야 이건. 우리는 이치가 숨어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화음경을 이치로 볼 때는 말이지 그게 비밀스럽고 또 은하고 현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런 내용까지도 이런 세계까지도 좀 파악을 해서 관찰을 해야지 진실을 확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미세 상용 알림물이라 또 미세해 있기는 있어도 무슨 세균 마냥 말이지 눈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 아주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단위가 이렇게 미세한 것을 한 단위로서 만물의 한 하나를 차지할 수 있는 전립이또 있거든 이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아 이게 한 단위 한 단위가 만물의 하나지 말하자면 만물의 하나가 워낙 미세해야 워낙 적어 공기 보동도더 적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손으로 만질지도 못하지 이런 것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각각 다 편안하게 이렇게 법을 세워가지고서는 유지되는 그러한 또 법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또 인다라만 경계만 인다라만 경계만 인다라라고 하는 것은 저고기 어, 잡는 사람들이 고기 이렇게 견디는 망이 있지 망 고기 망 고기 망에 전부 이렇게. 네. 큰 망은 여러 수 수만 개 있지 않습니까? 망이 군역이 말이죠. 조금 뭉클거리고 망이 찢어지면 망을 또잘 꾸며가지고 선 가서 또 고개 잡고 하잖아.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저 천상에 채석천이 살고 있는 울딸리야 울딸이 울다리. 사람이 살고 있는 울딸리만냥 말이지 채석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욕개새끼무새끼 아닙니까? 저무새끼에 사는 제석천이, 제석천이 살고 있는 그 궁전, 궁전을 철조망 치듯이 망을 쳐 있거든. 사람의 사는것은 철조망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한 1m나 2m 정도 이렇게 쳤지만은, 제석천이 살고 있는 철조망은 뺑 돌려졌어. 뺑 돌려. 망을 뺑 돌려. 그러니 그뺑 돌려 친그 망의 그 오리하니 그그망 하나 하나의 오리 있잖아 올그 오리 수만 개 수천만 개지 이게 그 수천만 개 수만 개의 하나 하나가 전부 한 세계를 협화로 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 듣겠어아그또그 그 수천 개 수만 개그 어, 망의 그 어, 하나의 오리 또 수만 개 오리를 또 가지고 있어 그게 이제 두 번째 또세 번째도 또세 번째도 또그 마음 가운데 또 그만큼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 이것이 또 무궁무진하게 또 봐주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상상으로 이걸 해,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게